오디션을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오디션에 연연하지 마세요 오디션은 많이 볼수록 좋아요 오디션은 많이 볼수록 내가 일단 신적으로 되게 편해져요 그냥 경험이 많을수록 그 장소가 좀 익숙해지거든요 처음 오디션 보는 사람은 버벌 떨고 긴장하잖아요 근데 오디션을 많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맷집이 좀 세지는 거예요 근데 오디션만 많이 보면요 뭐가 될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올것 같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될 사람은 계속 안 돼요 저도 실제로 기획사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저희 배우들을 뽑으려고 제가 진행하는 일들의 그 캐스팅을 하려고 오디션을 봤지만 어떤 사람을 뽑냐 연기를 지금 내 앞에서 잘하는 사람을 뽑냐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대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을 뽑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디션을 뽑을 때는 오디션을 볼 때는요 여기 있는 앉아서 보는 심사위원들이 감독님이거나 아니면 뭐 제작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정권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감독이겠죠. 감독이 자기가 만들어야 될 작품의 영상의 이미지에 잘 맞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인배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인배우인데 오디션을 지금 보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대사를 되게 많이 준비해서 가고 대사에 지금 몰입해서 그걸 보여주려고 하죠.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오디션 볼 때는요. 감독님이 여러분 대사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사 아무리 잘해도요. 내가 감독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이미지하고 맞으면 그냥 뽑아요. 아, 연기 못하면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솔직하게 까놓고요. 연기는요. 여기 지금 오디션 보러 왔잖아요. 오디션 보러 온 사람들 연기 다 거기서 고만고만해요. 솔직히. 근데 거기서 뭐 옥석을 가리겠다 말겠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연기는 다 고만고만해. 그러면 연기를 전혀 못해요? 조금씩은 다할거 아니에요. 오디션까지 보러 왔는데. 이미지만 맞으면 뽑아요. 뽑은 다음에. 갈치면 되죠. 대사, 여러분들이 그, 그 영화... 드... 나 드라마의 주인공 아니에요 단역일 거라고요 단역이니까 대사가 좀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가르쳐 주면 된다니까요 몇분 안걸려요 여러분 정도면 그쵸 오디션 볼 정도니까 가르쳐 줘서 내 이미지에 맞는 애 뽑아야지 대사는 잘하는데 얼굴 성형수 술 시킬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배역의 이미지가 안 맞아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생김새가 이 배역에 안 맞는 거예요 못생겨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에요. 그냥 감독이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안 맞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너무 탓하지 말고요. 무모하게라도 자꾸 도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단, 도전을 할때 자기 캐릭터를 정확히 가지고 가셔야 확률이 높아요. 연기할 때 제일 안 좋은 캐릭터가 뭔지 아세요?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어떻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좋은 배역 받은 것 같죠 이런 분들은요 나쁘게 말하면 그냥 평범하게 깔끔하게 생겨서 아무 역할이나 할수 있는 얼굴이지만 별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 이런 역할만 해요 자또 형사 조폭 비슷한 느낌들 많이 나죠 그분들은 또 그런 역할만 계속 해요 그런데 검사 변호사 뭐 이런 그뭐 교수 아니면 회사 직원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은 성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차라리 형사 검사 아니 차라리 그 조폭이나 형사 같은 캐릭터들은 캐릭터가 정확히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인상이 깊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차라리 낫다니까 대사를 못해도 차라리 이런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캐릭터가 말끔하게 생겼으니까 나는 연기를 접어야 되나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자기가 무슨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나한테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어떤지를 주관적으로 말고 객관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연기를 준비했어 난 되게 멋진 연기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생김새가 안 멋지게 생겼으면 그 대사가 안 맞겠죠 여러분 되게 여성스럽게 생겼는데 막 건달 포스로 되는 그런 멘트를 하려고 그그면잘안 맞겠죠 연기 공부를 가려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연기 공부는 그냥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된다고요 명배우들 보면 그런 느낌 드시잖아요 생긴 게 상관없이 저 사람이 무슨 연기만 하면 그게 녹아들어서 저 사람 정말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공부해야 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지금 연기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오디션을 자꾸 보, 보고 그렇게 해서 자꾸 내가 그 연기 일선에 나서서 실제로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초반에는 실력차가 별로 안 나니까 적어도 자기 캐릭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놀이라는 거지 그냥 가서 연기 막 열심히 했는데 나 떨어졌어 그리고 속상해서 술 먹고 괴로워서 연기 포기해다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오디션은요 이미지 때문에 뽑는 게더 많고요 그리고 실력이 안 되든 되든 은 아무 의미 없어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보라고 하는 거고 그 절차 속에서 목소리나 아니면 뭐그 사람의 눈빛 아니면 그 사람의 외형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98%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나는 연기가 잘 안돼도 혹은 뭐이 배역에 잘안말아도 정말 괜찮은 사람은 어떻게 캐스팅되냐면요. 분명히 감독은 어, 검사 역할을 한명 뽑으려고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검사 역할하기에는 얼굴이 너무 개구지게 생겼어. 근데 저 친구 보니까 어, 매력이 상당해. 그래서 이 감독 입장에서는 아 배역이 없는데 저놈은 꼭내 드라마에 넣고 싶어 저놈은 꼭내 영화에 넣고 싶어 그러면 요 일단 캐스팅합니다 그만큼 물건이라는 얘기죠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를 써먹고 싶어하죠 정말 물건이라면 그게 아니라면 실력 때문이 아니니까 별로 걱정 안하고 오디션 그냥 보셔도 되고요 오디션을 보러 갈 때는 적어도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 는 알고 가고 감독이 뭐 때문에 연기자들을 뽑고 뭐 때문에 오디션을 보는지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